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 입니다 어, 오늘은 목소리가 약간 좀 잠겼습니다 어제는 종일 목소리 상태가 안좋아서 일요일 인데도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목을 쓰면 안될것 같아서 전화를 어제는 못 받았던 게 많았고요. 오늘 약간 괜찮은데, 아직 상태는 조금 신통치 않습니다.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어, 부산 지역이 올해 6월달에. 여러 군데 1군에서 일반 분양을 했던 단지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빠르면 거제이구역, 온천사구역 이런 큼직큼직한 단지들의 일반 분양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그 질문의 99%는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놓은 여기 나와있는 주택청약자격체크리스트 이걸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두시면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청약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에는 다못훑 터드리고요 시간이 되는 만큼 중간중간 잘라서 몇 번에 걸쳐서 이걸 한번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짚으면서 저도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공부하고 나서 또 서로 또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큰 제목이 주택청약자격체크리스트인데 올해 12월, 12월 10일 날 이게 발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여기 그 보시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그러니까 만약에 거제 2구역이나 온천 4구역이나 같은 날 이렇게 당첨자를 만약에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한 사람이 청약을 한 건만 이렇게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군데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 청약을 한 경우에 만약에 다 당첨이 됐죠. 무효 처리된다는 겁니다. 발표일이 똑같다 한 군데만 넣어야 됩니다. 일단은 부석객이안 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단 1인이 동일단지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이 된답니다. 한 사람이 어, 특별공급에도였고 일반공급에도였어요. 다 당첨됐다. 특공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 부부가 같이 한 분은 1순위에 한 분은 특공에 둘다 당첨됐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국토부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요즘에 청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무주택이냐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냐 이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또 크게 나뉘어지죠.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은석격이안 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판정 기준,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먼저 컨트롤은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의 임대 사업용 주택, 주택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임대사업을 열0채를 가지고 있고 거주용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분은 1주택자로 여는 게 아니고 11주택 소유자라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건축물 대상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의 공부상 기준이라 하는 것은 이건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뒤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오피스텔은 분양 청약할 때 이건 주택에서 뺍니다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공부상 보통 업무용 이렇게 되가 있죠 공부상 기준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빠지는데 도시형 생활 주택은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어, 그다음에 가정 아파트 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정집이나 아파트에 어린이집 용도로 쓰는 거 있죠. 그것도 건축물 대장에 그냥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하면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청약할 때 주택 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권하고 이에 입주권은 어 2018년 작년 12월 11일이 그 시행령 기준일인데요. 시행일 기준일인데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 계획, 사업 시행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이런 신청이 돼가지고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분양권하고 주택은 주택으로 안 봅니다. 주택 그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그러니까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그냥 하나를 이렇게 샀다. 보유하고 있다. 그거는 분양권이라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뜻입니다. 그죠?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이 난 입주권 사업식 인가가 났거나 이런 거는 작년 12월 11일이 굉장히 큰 기준일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요날 이후는 내가 샀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 그 이전에 샀던 거는 주택으로 안 본다라고 되어 있죠. 적용 사례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어 주택 소유 판정 기준, 어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에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부부가 같이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아래에 해당되면 주택 안 가진 걸로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쭉 봅시다. 1번 상속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제 52조 4항에 따라 부적 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러니까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그 지분을 단첨 통보받고 나서 아, 부적 격이라는 통보받고 나서 지분을 팔고 처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 주택으로 안 봐준다는 뜻이에요. 지분을. 그다음에 <웃음>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 집안체를 몽땅 상속받은 경우, 그리고 상속이 아닌 정녀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뭐 처분해도 집은양 있었던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만 3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에 집에서 빼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분을 처분을 하되 세대원에게 홀락 넘기는 거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상속 후 일부 정려,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정려를 해서 처리를 한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이 안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웃음> 아닌 지역 어, 또는 면회 행정구역,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면회 행정구역. 이런 곳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어떤 경우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가 감옥 사용성인후 20년 지난 그런 단독 주택, 그다음에 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단은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최초등록기준지, 본적지에 있는 뭐 그런 집을 얘기한다라고 설명이 나와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어, 적용, 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 세대 전원이 이주할 필요는 없고, 청약 명의자, 그, 내 이름으로 청약했다. 그러면 나만, 그 당, 해당 당사자만 이렇게 이주를 하면 되는데, 입주일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른 건설 지역 주택으로 어, 이주한 상태여야 인정이 된대요. 그 다음에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 기준지는 청약 신청자의 아까 여기 본거지라 되 있죠. 본, 본적지, 본적지를 의미한대요. 본적지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그 청약한 그 사람이 이사를 했을 경우에 뭐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해당되는 게 크게 있습니까? 아, 세 번째, 개인주택 사업자.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했거나 어, 그 다음에 사업주체로부터 52조 사망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 이 남은 걸다 처분한 경우 어, 분양 목적으로 이렇게 건설업을 이렇게 업을 했는데 그게 남았을 경우에 다 처분한 경우 이 말입니다. 적용,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 업무 분야의 주택 판매나 분양 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답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뭐 짓고 이런 경우지, 그걸 사가지고 여러 채를 뭐 가지고 있다 이런 거안 된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배업한 경우에도 인정이 안 된답니다. 크게 우리 해당될 일 별로 없죠, 여기는. 그럼 네 번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 오조 사망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어,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뭐, 기숙사 같은 거가 있는, 거,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걸 사 갖고 가지 있는 경우도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분양이나 뭐집 건설을 시, 그 판매를 위해서 건설업을 하는 경우나 그걸사 갖고 가지 있는 것 말고 내가 직접 짓는 건설업을 하거나 내가 직접 뭐 기숙사 이런 용도로 지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주택수에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흔히 해당이 될 만한 거는 여기 있죠. 5번 2 5호죠 5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0제곱미터만 두채세채 채 가져있다. 이거 다 주택수에 카운트 된다 이 말입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인데 요거 하나만 딱 가져있다. 그런 경우에 집에서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답니다. 됐죠? 이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20제곱미터 소장님 저두채 가지고 있는데 다 빼줍니까? 묻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두채 가지 고 있으면 다 주택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요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어른, 시부모 다 포함 60세 이상의 집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내가 청약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걸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적용을 한번 볼까요?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 공급받을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않으며 요럴 때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이 갖고 계셔도 노부모 특별공급 60세 이상 집 가지고 계시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요런데 60세 이상 어른이 가지고 있다 집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무주택으로 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청약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직접 집을 청약하는데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다 그거는 무주택 아니고. 집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청약 신청자의 직계 존속이 아니라 청약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집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택이 너무 낡아 가지고 사람이 실지 않, 살지 않고 거의 폐가 정도 수준인 그런 집 아니면 주택 이미 멸실 됐어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요것도 부속격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공부를 멸실하거나 아니면 실제 뭐 이렇게 주택이 아닌 뭐 다른 뭐 어떤 소매점이나 이런 걸선다 그런 걸로 공부를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요또 적용 한번 볼까요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멸실이 됐으면 그 다음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어,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용도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어,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어,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다만 무허가 건물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만 인정이 되고 무가건물을 어 이렇게 집을 안 보는 걸 말하는 거겠죠? 주택에서 빼주는 게 도시지역외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연면적은 200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한해서만 주택수에서 빼준대요. 그러면 기존 이렇게 부산이나 이런 도시지역은 무가건물가 있다 주택수에 카운트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그런 뜻이겠죠? 이건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저가 주택 등을 한채 또는 한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 에 속한 사람으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 보면 소형 저가 주택은 민영 주택 일반 공급 시에만 아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소형 저가 주택은 그럼 소형 저가 주택이 어떤 거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어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웃음> 어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간장나라 뭐 공장장은 뭐 공장장이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공시가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처분고 아이고 이렇습니다 간공장 공장장은 뭐 무슨 공장장이 아니고 이런 것 같네요 아이고 어려워라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소형 저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걸로 본대요 근데 집두 채를 가짓을 경우에는, 한 채를 공동 가진 거 말고, 두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답니다. 소형저가주택도, 뭐, 두채세채 가져 있다, 소형저가주택을, 안 뺀다 말입니다. 주택 그 수에서. 그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웃음> 너무 어렵네요. 가격 정하는 게. 어, 그 다음에, 음, 어, 10번. 27조 5항, 28조 10항, 1호, 이런 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요건 좀, 좀 조심해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주택 있잖아요. 우리 일명 쭙쭙이 내지는 뭐, 예비 당첨자, 예비, 뭐, 쭙쭙이 이런 데서 청약을 한 경우. 그 선착순, 그런 방법으로 공급을 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그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다만 해당 분양권을 돈 주고 산 사람,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은 주택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외한다. 이 말은 주택수에 카운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 쭙쭙이에서 내가 하나 주었다. 그거는 내가 보유한 주택수에서 빼주되 적용.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형을 기준으로 경쟁이 있었으나 미계약분.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 1대1 그 미달인 경우가 아닌, 뭐 1.0, 1대1 이랬는데, 어, 계약을 안한 거죠. 백악이 1층이 됐거나, 뭐 그런 경우. 그런 거를 미계약 분 등을, 이제 그런 것도 왜 이렇게 쭈쭈비로 넘어오겠죠. 계약 안한 것들도. 그런 걸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럴 때는 뭐라 해놨습니까? 주택으로 본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고, 미달인 경우에 그런 거를 내가 하나 주워왔다. 그거는 주택 소유한 걸로 안 본대요. 안 본대요. 그런 분양권은. 근데 경쟁률이 1대1이 넘은 그런 타입에 계약을 안 해서 넘어온 걸 내가 샀다. 내가 1주택 가진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진 분은 다음에 다른 거 청약할 때 만약에 무주택 체크했다. 그거는 탈락입니다. 탈락. 부적격 납니다. 부적격. 내가 어떤 걸 내가 받았는가를 모델하우스 전화기가잘 챙겨놓으셔야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10번 항목. 요 항목 굉장히 잘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으로 본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어, 요 정도는 꼭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10번 항목.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아까 소형 저가주택하고, 어, 그 다음에, 어, 하나는 뭐더라? 우리 왜그 주택을 안 보는 거 있죠? 소형 저가 주택하고 어, 이렇게 주택에 인정 안 하는 거. 그거하고 두 개가 맞설 경우에는 어, 소형 저가 주택을 뭐 이렇게 특례를 적용하니 안 하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거 있었죠? 요거는 고겁니다 요쪽은 그거. 그다음에 소형 저가 주택은 8천만 원 미만, 수도권 1억 3천 미만 요런 주택이거든요. 두개 비교해 가지고 경합이 될때 어떻게 적용한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면 또 지겨워서 다안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처음엔 천지를 모르고 40분 넘어 했다가 너무 깁니다 는 태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쭉 있는 거는 차근차근 제가 다 훑어드릴 거예요 금방 한거 후루룩 정리는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굉장히 아까 요 중요했습니다 요 10번 좁습인데 미계약인 거 내가 또 하나 뭐 청약했다. 무주택이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1대1 미달이었다. 그 청약률이. 그런 거는 하나 가지고 있어도 다른 거 청약할 때 주택 수에서 다 빠지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8천만 원 이하 어뭐 이런 거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60세 이하 어른이 집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 어 본인 당사자 명의로 청약할 때는 무주택 그 청약 그 체크하시면 안되고 1주택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경우 내가 청약할 때 그럴 때만 그거 빼는 거더라고요 그거 챙겨 보시고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한 채까지만 그 다음에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빼줍니다 주택수에서 근데 한 세대 에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빼줍니다. 이주택으로 봅니다. 아예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매입형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설업자 아니니까 크게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거는 일부 지분만 받았던 거를 3개월 이내에 당첨되고 나서 부속격자 통보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처분하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지 집안체를 통째로 상속받았거나 상속받고 나서 일부를 정려해줬거나 아니면 정려로 받았거나 상속이 아닌 일부 증여를 받아 가지고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는 다 주택 소유한 겁니다. 그런 거는 안빼 준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내가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을 동시에 넣어 가지고 당첨이 다 됐다. 그러면 특별 공급을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당일날 만약에 당첨을 발표한다 두 군데의 청약이 하나만 인정이 되는데 두건 이상 청약을 해서 둘다 당첨됐다 둘다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발표일이 동일한 거는 같이 청약하시면 안됩니다. 어, 이렇게 주택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훑어볼 어,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뭐 1순위가 어떤 자격이 뭐 중요하고 이런 게 있지 오늘 훑어본 거꼭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해 놓은 이런 법의 시행과 규칙 안에서 공급을 하는 모든 그 시공사들이 적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잘 훑어놔도 부속력 날 일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꼼꼼하게 훑어드릴 테니까 세심하게 잘 들어보세요 이거 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